<웃음> 야, 뻔하게 태영이 보이는데 댓글에 누, 석진이야. 아, <웃음> 봐요. 고생했어요, 여러분들. 아, 일단 인사를 드릴까요? 네. 두세 파탄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어우,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두세 번. 우리 각자 잡이. <웃음> 안녕. 헬로우 다시 이제 어, 뭐또 어떠냐? 뭐요, 뭐요? 내눈 이상한 거 아니지? 아니아니 아니야. 방금 저도 당황했어요. 여러분들 공연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네 그런 여러분 모습들을 보일,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라이브를 켰고요. 어쩌다 보니까 이 셋이 모이게 됐네요. 어쩌다 보니까 아니잖아. 요즘 맨날 저희끼리 있어가지고 이렇게 <웃음> <웃음> 하죠 술, 술도 우리끼리 먹고. <웃음> 어 일본 라스베가스는 이상하게 좀 자주 보였어요 정국이 포함해서 4명이잖 자주 봤었어요 정국이 조만간올것 음. 같기도 하고 저거 하다가 넘어올 것 같아 자, 일단 음식을 좀 까볼까요? 일단 사실 밥 먹으면서 좀 라이브를 짱!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도 항상 투어 나올 때마다 저희가 또 라이브를 했잖아요 어, 이거를 제가 <웃음> 네 이게 뭐야? 밥이에밥이에 이거를 진짜? 봐봐 올려.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은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아, 뭐 어떻게 마, 하는 거야? 마. 이거를 그렇 지민 지세트 지민 형세트어리 너? 이렇게 딱 하려고 그랬지 그렇지 하고 그걸 듣네 이제 오늘 컨셉을 또 약간 그 음식과 이렇게 아 음식 때문에 포커스하고 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갔다 하는 건가? 아, 음식 때문에? 그러면 은형또 네. 제가 방법이 있어 약간 있잖아. 막 두근두근 거리는 그치. 듯한 그치. 느낌으로 뒤에 가렸으니 심장 소리처럼 약간 딱 조금만 뒤로 해서 연결이 야 너가 많으니까 연결이 불안. 뭐뭐뭐 뭐, 뭐, 무슨 무슨 손이야 <웃음> <웃음> 이거? 불 불안 손이야 뭐? 아불 손하네. 불안한 손 지민아. 아, 불안한? 불안하게 그러지 마. 자, 자 그, 그 먹방만 엄청 보잖아요 형님. 네. 네. 또 알려드릴게요. 네. 알려주고 빨리 알려주세요 지금 병맛. 병방 쏜더만 하고 있으니까 이해 못 하는 일인. 그걸 왜 보는지? 어, 아, 왜냐면 배, 배고프니까. 전 다이어트 할때 먹고만 봐서. 어, 그래? 자, 이거 제가... 밥 뭐야? 이거 비밥이지. 오늘 오케이. 먹을 음식은? 음흠. 부추. 부추? 그 이거 무. 무말랭. 그리고 계란. 맛있게 먹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일단 먹읍시다, 여러분들. 잘 먹겠습니다. 에, 먹으면서 어, 소소하게 어, 이야기 나누고. 뭐 다들 또그 전에 또 멤버들이 라이브로또 했더라고요. 여러분 아, 여러분 죄송한데 온다고. 아 어. <웃음> 왜요? <웃음> 여러분 <웃음> 죄송한데 네. 그 핸드폰이 멀리 있어가지고 댓글은 잘안 보여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금. 오케이. 제가 이상한. 사실 오늘 안 먹으려 했는데 <웃음> 아 진짜 안 되겠습니다. 왜요? 고? 고기 고기 쌈장 너무 는습왜 쌈장이 없어? 저 이거 아니야? 이거 은 같아요. 어, 지민이아 이거 딱 어, 딱 내려서 한번 맞고 식초 잖아 <웃음> 이거 쌈장 아니야 이거 비빔밥 내가 네, 해드릴게요 아니 쌈장은 여기어 너희들은 냉면에 식초랑 이런 거 하냐? 아니, 아니야 당연하죠 너 해? 난 그냥 안 먹는데 해? 나도, 나도 그냥 먹긴 해나 응. 귀찮아 그냥 그래. 그냥 드세요 <웃음> 너 되게 쿨하다 난너의 그런 점이 마음에 들더라 집에 나 항상 너너 항상 그런 식이었어 <웃음> 얘 지금 오이 뺄라고 그러는 거아 그래 <웃음> 오이는 뺄게요 오이를 빼고 하실게요. <웃음> 아니, 시금치. <웃음> 시금치 먹못 먹었어요. 아 그래? 시금치 너 시금치 못 먹어? 야 시금치 좋아하는데. 아, 좋아해. 시금치 말고 그 비슷하게 생긴 거 있잖아. 뭐그 파래라고 하나요? 하는... 아 그지 파래 파래. 제가 그거를 비려가지고못 먹었어요. 나 미나리 요즘 에 너무 맛있어. 나나 난, 난 사실 음식 가리는 게 없어. 미나리? 거짓말하지 마. 호박이. 나 진짜 음식. 나, 나 생강 못 먹는다. 생강. 생강 빼고. 빼고 다 먹어.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웃음> 너는 좀 재미없다 컨디션 <웃음> 안 좋아? 응? 나 항상 웃겼었어 너의 그런 말에아제제 어? 제 생각에는 수위를 좀 낮추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 그래 아 그렇지 그렇지 얘가 좀 수위가 높긴 해? 얘가 어. 좀 사람이 됐다 야어 <웃음> 사람이 또 <웃음> 송, 성장을 해야 되지 않겠어 풀어 풀어 우리 지민이 아니 그럼요 또 대한민국의 장수런 음. 음식 비빔밥을 와난라스베이스에 진짜 한식이 진짜 맛있더라고 이게 좋은 게 <웃음> 이상하게 미국에서 먹는 한식이 더 맛있는 거 <웃음> 진짜 잘하죠 뭔가 잘하시는 분이 오셨나봐 한식에 음. 대한 개념 이거 이 어떻게 본 거야 무말랭이로만 좀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이제 또 알려드려야 되는데 네. 이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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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믿으세요, 형. <웃음> 저 믿으세요. 저 믿으세요. 저 믿으세요. 저 믿으세요. 저너으세해 알겠습니다 형님. <웃음> 저는 그냥 형 김이라고 하저게으세요같 믿으세요. 저 믿으세요. 이게 또 제가 살아 살아온. 이건 뭐야? 배경이 있잖. 아 그건 냉면 소스요 이게 냉면 소스라고? 예. 예. 그래? 이거 이렇게 여기 넣어 먹으라고. 안 먹어요. 소스 아너 매운 거안 먹구나. 고기 넣어 먹어 계란이랑. 음. 음. 도 무슨 일이야 이래 음. 이거 먹어. 이거 아니 미유가. 네가... 이것도 넣어야 돼. 야 태영이가 이걸 먹어. 그래? 그리고 너가, 식초, 너가 식초랑 겨자를 넣은 버전을 네가 먹어, 만들어 와봐. 그래서 네가 괜찮은 게 제가 여로 음. 알겠어요. 제 v e 게 y own. Okay, here, Masina. That's so sweet. I don't know t 이 e name of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ame 어 f the 어 a m e of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ame of t h 그리고...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오이 오, 떨어지면 안돼 이거 떨어지면 안 돼, 이거 이거 떨어지면 안돼와 이거 큰일 났다 지민이가 아주 잘 가렸어요 아, 아, 이거. 네, 이거 호텔이 라스베가스라 들었데 되게 핫하더라고 연령대가 많아 네. 아, 근데 우리또 이제 아미 여러분들이 보고 큼칫 놀랄 수도 있으니 음. 제가 잘 가렸습니다 음. 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미안해요, 티저 자꾸 <웃음> 미안해요 아 그렇게 해야 돼 헛받아? 이렇게 하면은 잘안 튀죠. 어때? 맛이 어쩌다 이렇게 됐지이거 뭐야? 이게 무슨 맛이지? <웃음> <웃음> <웃음> 왜? 예, <웃음> 뭐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무슨 맛이지? <웃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음. 원래 이렇게 음. 넣어서 먹는 게 맞아. 확실해? 100. 음. <웃음> <웃음> 이렇게 너무 맞는데 이거 뭐지? 아유 근데 나쁘진 않아. 음. 내가 좀 이, 이거 해야 될것 같아. 김 음. 밥은 확실하게 맛있습니다. 드셔 보세요. 좀 이게 면에 그좀 배는 에 시간이 있어야 될것 같아 좀 불려 <웃음> 아니야좀 먹고 <웃음> 야 이거 <웃음> 먹어 이거, 이거 <웃음> 먹을게 김밥 담백해 김밥, 김밥 먹으면 아, 족발 진짜 왜 이렇게 오랜만인 음. 족발이 너무 오랜만이야 내가 수저 드릴게요 족발 안 먹으면 꽤된것 같은데? <웃음> 와, 나 진짜 결국 먹는구나 와. 아, 무슨 소리야? 내소리다마 어? 진짜로? 응 네, 전화받는 소리 들려는데아요 응. 응? 생각들어있다, 저기 에헤이. 아 지민이가 생각나왔어 저말오무 말이야? 약간 생각이 안해 아, 그그 그래? 야, 형이 생강 싫어하면서 싹 이렇게 해가지고 싹 해서 싹 정리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잠시만 내가 여기 단추 한 해라 굉장히 맛있었죠? 너무 쎄쎄는데? 그쵸 그 원래 좀 이쁜 셔츠 좀 이러려고 했는데 음. 땀 흘려가지고 안될거 같아 어, 살거 같다 좀 먹으니까 살거 같다 맛있어가지고 <웃음> 봐아 <웃음> <웃음> 하나도 안돼응 음. 진짜 나름빔밥 빈밥? 비리빔밥 무기서 I believe you. I e t i r u s t you. t e u e s 가 t m e 아 심해지거든 그 봤어 그거? 응 음. 방송이니까 조절한 거잖나 방송이 조절해 조절줬던데아그래음구가 <웃음> 아. 그래도 나 오늘 좋은 기억이... 나쁘지 않았어 맵네 진짜? 맥다고? 응 음. 매워? 응 음. 조금 맵지 조금 매운 거 매운 왜? 매운 피도 없는데요? 기데 진짜 <웃음> 난 너를 너를 아는데 매운데 맛있어. 음좀 있지 않아? 없어? <웃음> 형형형형 형은, <웃음> 형은 좀 있을까? 아니 난 너무 좋아. 넌난 말도 안 돼. 와 진짜 아까 한신가 밥 먹고 지금 이제 처음 먹는다. 야자 맞아. 뭘, 뭘 처음 먹어 인마 네 이제 먹었잖아 인마 뭘. 나 살이 너무 빡, 빠져가지고 나 다섯 시, 네가너 자식을 안줄모한테 거짓말 하지 마는 <웃음> 소나 이쁜 모습 받으려고 근데, 그런 건 알겠는데 솔직히 담백하게 하고 <웃음> 적당히 거짓말이 그게 해. 너의 매력이야 어?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웃음> 네, 내가 먹은 것도 기억이 안나 파도 많이 먹어가지고 아 바이까지 차아 음. 안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형님. 저살좀 많이 빠지지 않아요? 많이 빠지 많이 어. 팬분들 너가 살빠진거걸다지않았 이게 않을까? 제일 역대급 몸무게가 몇 킬로였냐? 언제였냐? 저요? 너 뭐, 백러비지? 응. 응. 아니야. 요즘 벌크업하고 <웃음> 이제 막 먹기 시작할 때 71까지 0 쪘었어요. 와 아, 진짜? 진짜? 응. 대박인데? 보기엔 강한 게 별로 없었는데. 응. 근데 이제 지금은 60... 좀 쪘으니까 근데 운동하고 할때운동하고 그리고 내가 그냥 아 몰라 그냥 막 먹어 해가지고 먹을 때와 치즈까지 있었어. 음. 몰랐는데 안돼. 맛있는 부분이야 인마 알지 계란이나 많이 드세요. 이거 한입 드세요. <웃음> 어떻게 된냉면이 <웃음> 이게? <웃음>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그냥 이거 먹 응, 이거 약간 평양냉면 같아. 꼭. 먹으라면서 안 넘겨주는 거 봐, 우리 집다. 야, 내가 댓글을 좀 읽어볼게. 아, 이게 식초세구나쎄 식초였구나. 윤기 메리 미! 에 저거? <웃음> <웃음> 어, 야연결 불안정하다. 나, 내 얼굴이 가까이 가면 안 되나 봐. 아, 불어. 아, 불어. 음. 아, 이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가이 진짜, 정말... <웃음> <형 말하는데요? 웃음> 진짜 가 <의소가>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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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서 진짜 재밌었는데 어, <웃음> 무무야지 않았어 주좋재밌다 저는 아 근데 난좀아쉬는어는저 아쉬웠어. 는어는저어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이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이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근데, 근데 또 마지막에 딱 텐션 잡고 딱 처음에 딱 아, 그런 거 들키면 그뭐아마쉬워지 그거죠? 딱 시작할 때 약간 쌀쌀했거든요. 음 맞아. 근데 엄청 더워졌지. 더우니까 이게 공기가 뭔가 안 빠지는 느낌이 어. 있어. 와나 숨이 갑자기 퍽 막히더라고. 뚝 뚝. 형 약간 오늘 어지러워하는 거 본. 어아나나나 나, 나, 나 오늘 약간 맞췄어. 아, 빠졌... 그렇죠. 형 약간 이렇게 한거약 봤는데. 음. 그렇죠? 아, 이거 아 그거. 그건... 내가 또. 손담밀이 미쳤어 아니야? 미쳤어 미쳤어 왜 웃는 건데? 너왜 웃어? 왜? 뭐 하는 건데? 아니 나 미치게임이야? 방송 끄고 한번더 볼래 우리 <웃음> 그래야 되냐? <웃음> 자한번더 읽어봅니다 할말 떨어졌나봐요 윤기 매리 미! <웃음> 야 먹어 먹어 먹어 뭘 먹고 있냐고요? 지금 이게 보쌈이 영어로 뭐냐? 보쌈 <웃음> 보쌈. 음... 보쌈. <웃음> 보쌈 보쌈 보쌈 은 그냥 보쌈 독바른 쭉. 조... <웃음> <웃음> 음. <웃음> 아 최한이가 천천히 드시고요. 여튼 피크푸시요. 피크푸시. <웃음> 어 만든 뭐, 거 <맞는> 아니야? <웃음> 몰라. 피크푸시. 피크푸시. 몰라요? 근데 족발요? 돼지발 <웃음> 돼지발 오늘 약간 피곤해서 미친 건가? 돼지발! 왜렇게다 웃기지? 원래 그럴 때 있잖아요 항상 여튼 족발과 보쌈, 냉면 한국 음식들 을좀 먹고 있습니다 냉두를 네, 네. 예스 아, 보쌈 좋죠 여러분들이 야식으로 먹을 때도 보쌈은 정말 좋 근데 보쌈은 남겨놨다가 아침에 먹으면 더 맛있어요 그렇지 남아요? 좀 많이 남던데요? 응. 남길 때는 일부러 있었어요. 아, 이게 최소 남짓아. 금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야 아, 배달이요. 어한 마리밖에 시키는데 또 오늘 다 먹으면 됐어. <웃음> <저, 못 웃음> 전 치킨도 한 마리 치킨 혼자 다 먹어서 응. 음, 진짜? 어? 어, 난 치킨 응, 한 마리 아니, 시키면 나다못 먹어. 그래서 너 진짜 다 먹어? 뭐, 뭐, 어떤 치킨? 그냥 땡땡을 해서 못 먹어. 홀, 후라이드 치킨. 그.. 한 마리를? 네. 어디로 해야 냐 땡땡이라고 해야 돼. 땡땡하면거없다아 B땡땡? 아 그, 그것도 혼자 한 마리 담겨 어 진짜로? 네대송하땡땡 <웃음> 뭐? 뭐 될게? 어? 허 땡땡? 흑땡땡 땡이뭐 그게 뭐래? 아, 그럼 나중에 물어보면 잖아요나 아, 뭐. 저는 이제 그데 치킨 다먹면다 먹는다 와다 먹을 수 있지 근데 먹고 나면은 담나 아침에 일어나이부매거 소스도 발매으소스 발라 먹으니까 그렇게 음, 이그스 음. 발라 먹에 빠지고. 네, 음. 라먹으면은 다음날 부을 거 아니에요, 형. 근데 음, 음. 그 다음날까지도 봐요. l 보라 k a 이렇게 l o o 이게 그 다음 날 o 가 k at 가 아예 안 o k 음. 괜찮나 저 l o 불안한 거? 음. 어떻게든 잘해 at 야 t l 이또지 이또지 마 이또지나가리라 지금 괜찮아 그 전부에 지는 거죠 어. 음. 정부에... 이또지나가리라 어, 이게 이또지가 뭐야 이런데 이또지나가리라 <웃음> 되게 좋은 말이다 <웃음> 자 이제 댓글 한번 봐볼게요 <웃음> 또 말이 떨어졌어요? 응? 방금 형재미야기 네. 남았어요 재미야끼야? <웃음> 자형 식사야 제가 보고 올게요 그래 네가 봐라 네안 보고 올게 오늘 메뉴 굉장히 마음에 들어 누가 골랐어? 제가 너 아주 마음에 들어 감사합니다 응. 여기내 응. 옆에 있어 알았어? 조심히 하자 <웃음> 이 족발은 요새 뭐에다고 먹어야 되는 거야? 이다 메리미 밖에 없어가지고 아니 원래 그래. 쌈장이 있어야 되는데 쌈장이랑를무아야아야가 아, 약간 생각이 들어서 요요즘 여러분들은 저희요결혼할생요밖에없나요다구를인데 <웃음> 많이 먹요 네가 좋아 여러분들 결혼아야 멕시코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음. 할말 이런... 아 m here to do 이런다. 아 here to d 이 it. I'm here t 좀 do it. I'm here to do it. I'm here to do it. i 왜냐면 r e to do it. I'm here to do it. I'm here to do it. I'm h 있었던 날은 생각보다 진짜 빨랐어 음, 이번에뭐 빨리... 그만큼 것잘 즐긴 것도 같고 우리가 볼거리도 많고 우리가 좀 이번에는 그래도 좀 나가기를 한거 같아서 그게 이제 좀 시간이 빨리 갔지 음, 저한테는 음. 이번 이번 미국 투어가뭐 네. 여러 가지로 많은 의미가 됐던 거 같아 요 음. 멤버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하고 요거석이 형을 먼저 출연자 하면서 진정적인 얘기도 한번 하고 공연도 <웃음> 재밌었고 팬분들 소리도 듣고 음, 이번좀 멤버들이랑 많이 했지 겠예요 음, 너무, 너무 재밌게 보낸 것 같아 나 진짜 맞아. 나도, 나도 <웃음> 이때까지 투어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한두시에 오래 못 불러있는 것도 나쁘지도 않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 해봤네 이게 그 멤버들이랑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같이 뭘 많이 하고 우리가그동안 이제 할어할 때는 안 돼. 우리도 아직도 아직도 아직도 들어가 아직도 아직도 아직도 아도 아직도 아직도 도이직도 아직도 아도아이도 아직도 아직도 도도 아직도 도아직고아아아직 아직도 아 아직도 아직도 아직도 아직도 아이도 아직도 아직 좋더라. 응. 아직도 아직도 아직도 아직도 아직도 아직서 아직도 아직 뭔가 벽에 반짝반짝하것 같아 그것이 약간 느낌 좀잡아주더라 음. 감성을 자극해 약간 그것이 약간 우리 바이브랑 잘 맞지 음. 방금 누가 어떤 아미분이 트럭에 치였어요 라고 하는데요 내가 심지 않니? 응 약간 그런거지? 잘한다 가마있어 가만있어 가만있 형 <웃음> stop, s 이거 이거 빼버려야지 이 잠시 빼놔야 돼 이거를. 뭐야? <웃음> <웃음> <웃음> 밥, 아, 밥 드세요 오지 말고 예. <웃음> 오늘 뭐가 제일 맛있어? 비빔밥. 그래? 비빔밥 난 맛있다. 보쌈. 나도 비빔밥이 맛있 비빔밥 괜찮다. 음. 아, 이제 아이스크림 먹을까? 아이스크림 있어? 응 저기 아이스크림이 있어 음, 저기 아이스 음, 저 있어, 있어. 너, 너 먹을래? 갖다 주까진은? 너안 먹을 거야? 아니 가져와서 먹는데 너밥 먹으러 있는 거 같아 아니 나... 난밥더 먹을래 소스 안 맛있어 아좀뭘 아, 마셔야 될것 같아 형배 배 얼마나 찼어요? 나약나한90 90? 아, 90? 응. 난... 60, 70? 나 10? 여러분 <웃음> <웃음> <웃음> 제가 살이 절대 안 찌는 거 <웃음> 얼마나 섬지 몰라요 정말. 그냥 먹으면 너무 많이 먹어서 사실 여기 진이야 관리해 왕지 관리해 왕? 미국 오기 전에 제가 하루에 다섯 개씩 먹다 보니까 음. 살이 너무 뻘져고아빼는 음. 고생했습니다. 근데 <웃음> 이제 안 먹고 빼지는 마. 나안 음. 먹고 안빼져나는님 어? 운동 운동으로 빼잖아요. 그냥. 아, 좀 아, 그게 좋은 거 같다. 이게 아이스크림이야? 음. 오. 오. 아이스크림이요? 음. 그런데 녹았는데? 비. 안, 안 차가워, 안 차가워. 먹어. 사접 보이더니 스르스라 자, 쓰세요. 오. 이 라이브를 보면서 우리 아미 여러분들은 네. 무슨 생각을 할까? 와, 나 진짜 밥만 먹는다, 여러 <웃음> 얘들 소통이란 걸안 하나? 그냥 지들끼리 뭐라고 생각할걸요? 감사 아, 아미 여러분들 딱 보면서 아, 정말 내 새끼지만 <웃음> 아 연애는 안해얘들 <웃음> 아. <웃음> 어떻게 연애해 <웃음> 그만큼 여러분들 뭔가 우리의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싶고 어? 너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 라이브를 켜서. 네? 근데 아미들은 우리 사소한 거다 하나하나 너무 잘 알아서. 아뭐 음, 그렇게 다. 우리 대해서 모르는 게. 거의 뭐 가수시절. 야,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켜놓고만 있어도 우리는 사실 이제 대화가 되는 사이가 아닌가. 아무 말 없이. 음. 안 해도. 그렇지 않아? 아니에요. 사람은 말을 하고 전해야지. 그렇지 사람 표현을. 나 내가 거. 개인 부위에 팔 때는 응. 내가 말을 잘안 하니까 응. 아미들끼리 대화. 난 그거 되게 좋아. 그렇그야 뭐야 우정 타투 어떻게 안해 아미 아미들이? 신기한 거그거 내가 말했어. 아, 그러냐 응. 우리 아 우리. 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웃음> 이 멤버들이 할래? 이게, 어떻게 아이, 할래? 이게 한 방에 <웃음> 못 찍으니까. 아, <아니>, 내가 어려운 뭐 거였더라. <웃음> 약간 그뭐 그냥 뭐. 난 좋아. 난뭐 오도. 얘기하다가 얘기하다 그냥 카메라 응. 했는데. 응, 잘했어. 잘못한 거 같아. 네. 점탄 못했어. 응? 점탄 못했어. 아, 타투야. 타투 하면은. 아니아니 아니, 그게 아니야. 해놓고 짜 날라고 그러는데 해놓고 짜? 우리가 그냥 깜짝으로 해놓고 짜야 아 되는데. 네. 음. 자 아미 여러분들 우정 탕 우정 타투 찬성 반대. 오 그래, 말... 아니면 X. Let's go. 깜짝으로 하고 싶으면 안 해놓고 짜는 하면. 우, 우정 타투 영어. Friend, friend, friendship. Friendship 타투야, 그냥. Friendship 타투. 프렌치스터프렌치스터프렌시스프렌시스프렌시스프렌드쉽터트프랜시스 s 트 프랜시스터트 프랜시스터트 프 or 스터트프 r 시스터 e 프랜시스터트 프랜 a 스터트 프랜시스터트 프랜시스터트 프시네오트시 오, 반응 되게 좋다 오, 나는 약간은 음, 약간 이럴 줄 알았는데 반응이 되게 좋네 아니 뭐 이제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은 음. 우리의 우정중표가 음. 팔찌 뭐 이런 걸로 해버리면 잃어버리면 안 되지 무조야 예전에, 예전에 우리 하나 있었어 우리 반지인가 있었어요 맞아 맞아 맞아 야 X가 전혀 없어 다오야왜 하면 여러분들을 뭐할 거면 어디 갔건데? 말해라고 네? 그 우리, 우리가 우리 말했을 때는 그 자유 아닌데? 저 배꼽 <웃음> 저 왼쪽 저참에 배꼽이어가지고 왼쪽 엉덩이 아, 맞다 그지저 참외 배꼽이었어요 안에가 아, 아, 아. 보여서 저, 거기는 저 왼쪽 엉덩이에 너무 때 같지 않겠냐? 형형저 <웃음> <웃음> 이런 대화가 <웃음> 진짜 나는 음. 항상 생각하는 게아 음. 우리 아미분들은 음. 모든 걸다 입고해 주시는구나 입술형 아니 저 그런 사이도 있잖아 우리 이게. 아미라야 그치, 10년이다 음. <웃음> 근데 먹다가 자꾸 뼈하고 얼굴이 나오는 게 <웃음> 너무 웃기다 <웃음> 그... <웃음> 형 그거, 형 그거 한번 물어봐봐요 뭐요? 궁금하다 아미분들은 아미된 지몇년 됐는지? 자 우리 아미 여러분들은 아미가 되신 지몇 년이 되셨습니까? 지민이 전 아미... 아미 된 지... 언니 영어로 영어로 해주라고 저요? 아, 얼마나 되지 물어보라고요? 제가 요즘 팝파고를 진짜 잘 써요 팝파고가 짝이거든요 진짜로 아 <웃음> 얼굴 덩굴 덩굴하나 나는 응? 음? 잘생겼네 태형이 아미가 <웃음> 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나도 아, 이거 파파고가 되고 How long have you been an army? 그치? 지민, Let's get. Where 맞나 이거 영어 영 아, 뭐, 맛있... oh, a y Manna, you're y o 년6 e a r s 7년, 럭키 세븐용 yeah, 10, 와, 10년 wow. 피선9일사님 wow. 10년이래 10년, 10년이면 거의 같이 한국한 거야 아니 3번지 뭐 5년, 6년 또뭐 있냐? 9, 일사9 0 10, 10 뭐가? 5, 10, 10, 10 7년 100년? 뭐야 100년 지민아 너 OST 언제 나오냐는데? 여러분 어... 아까 들었는데 음, <웃음> 음, 우리는 미리 들었지 음. 처음 도전하는 건데 음. 그냥 앞으로 되게 많은 것들을 해보고 싶고 음. 그냥 그런 것들의 이제 약간 시작 같은 거? 음. 이, 이런 진짜...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도전해보겠습니다 진짜, 진짜 멋있었어 음. 음. 난 진짜 완전 리스펙트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오케이 고정하고 스타. 아, 근데 라스베가스가 응. 다 좋은데 너무 건조해서 목 상태가 항상 안 좋아요 건조하게 하지 응. 가습기 필수고 응. 가습기 한두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 하나 밖에 없어 갖고. 왜? 아따 사투리 거시가요 <웃음> 응? 아따 잘 쓰여요 사은게 좋게 해요 응? e 들었잖아. 음. 그래서 잘했어. 스탑 아, <웃음> <웃음> 우리 요즘 너무 붙어 있다 보니까 뭐만 해도 알아. 그냥 숨마셔도 알아. 우리끼리 쓰는 말이라 잘 모를 수도 있어. 대답. 아. <웃음> 노래 한 틀을 내고, 아예 그냥 씻는 것까지 그냥 들어가서 그냥. <웃음> 우리 그냥 그 <웃음> 수면 한계에서. 수면도 약간 같이 하, 아미랑 함께하고. 진짜 <웃음> 카메라 없이 오, 없는 것처럼 신경 써봐. 너무 이런 비통 소리 들려. 야 괜찮냐 이러면서 <이렇게> 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네, 아 오늘. 그럼 나도 좀더 잘했어야 했는데 응. 진짜 우리끼리 있는 것처럼. 오케이 okay. 잠깐 보여줄까? 잠깐? 오케이 오우 없네 No, okay. no 야 잠깐 기다려주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한 거야? <웃음> 됐어, 됐어 오케이. 됐어, 왜 이렇게 맛있다 진짜 와나 오늘 너무 많이 먹구나 이거, 이거 자제해야 돼, 너 큰일 났다 난 옷부터 벗어야 되는데 <웃음> 너네 일단 티셔츠... 재치처 제... 바지가 없어야 돼 너는 <웃음> 그게 기본 세팅이야 일단은 제가 너도 힘마 너 글러스 힘마 너 그거 아니야 힘마 제가 평생 옷 옷을 항상 안 입고 있어가지고 어? 어. 옷을 항상 벗고 있어가지고 음. 아 그리고 음악도 있어야 돼 음악 음악 담당은 정국인데 그렇지 맞아 정국이 옷줌 보라고 왜? 야 아니야 아 야, 짜 너한테 재즈 영상 추천해주에서 하는 것이다. 그래, 제주에서 제주에서 제주에서 서 제주에서 제주에서 제주에서 진짜. 에서 제주에서 진짜에서 제주에서 제주에서 제주에서 제즈에서 제주에서 제주 노래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니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어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다 여러분, 여라분 여러분, 여러안 먹어요. 끊었어? 여 일이야? 아 이틀 됐나. 너러시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사분 여러분, 토니분 여러분, 여러분, 여뭐 뭐요? 그냥. 탄이요? 그냥 음식이 조미료 같은. <웃음> 아음식이 조미료? 산이야 산. 산. <웃음> <웃음> 이게 탄이는 있으니까 산으로 하자 산. 아, 재밌다 그냥 저렇게 틀어놓고 가만히 있는데 왜 이렇게 재밌지? <웃음> 뭐뭔 뭔가 실속 있는 말을 안 해도 왜 이렇게 재밌니? 아 우리 라이브 이제부터 시작이야. 네? <웃음> 뭐짜요 <웃음> 우리 라이브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러면은 오케이 그러자. 옷부터 벗을게요. <웃음> 아 설구들부터. <것도> <웃음> <웃음> 아 이거 오, 오, 오? 아 배가 차니까 와 피가 돈다 와. <놀람> 형뭐 와인 가지고 <놀람> 올까요? 와인 먹고 싶어? 안돼안돼안돼안돼 <웃음> 아, <난>, 내일 공연이라 <웃음> 내일 보면 끝나고 좋지 난 네가 쓰지. 나 소주 마셔야지 어쩌다 제가 술을 <웃음>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까요? 그러기엔 너무 8년이 넘게 지났어요 그뭔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웃음> <그건 뭔 말이에요. 웃음> 진짜... 감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말 하신 거예요? 아, 그게 아니라 이제 아미 여러분들이 볼때 네. 계속해서 우리 애기들이 이렇게 봐주시잖아요 근데 아, 아미 그래. 여러분들이 네, 물물 우리랑 같이 된다.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같이 컸다면 음. 아미분들이 아무리 어려도다 지금은 성인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도 아니 우리, 우리... 왜 오늘 한살도 있었어요? 아 근데 약간 조금 걱정되긴 하던데. 아 진짜? 어. 어 엄청 애기. 아 있는데 그거 어, 짜는 거야. 저거 빠칠까 봤던 거. 돌도 안된거 아니야? 엄청 작아서. 아. 아빠가 안고 있더라. 아. 자, 하트해달래요 하트, 하트 한번 다 같이 짜. 자. 아, 와 얘들아, 오늘 내 생일인데 아무도 축하해 주지 않는데. 생축해!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아까 콘서트에서도 나 오늘 생일이에요라는 분그어 진짜 많더라고. 야, 그만큼 정말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와 있겠어. 어. 난 <웃음> 그거 생각하면은 참 왜냐면 4일이면 <웃음> 20만 명인데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그 시간에 이제 오는 거지. 어떻게 봐. 다양한 그런 생각을 10, 가지고 있는 10만 명의 응. 하루들인 거잖아요. 그치. 되게 그렇지. 되게 감사한 거. 또 생각하면은 그 생일에 계신 분한테 우리 좀 째지 해피버스라고 한번 해봅시다 너가 한번 해 줘. 아 이거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 없이 해야지. 아, 그래? 응. 나 진짜 대박으로 레이, 레이디가 것 같아. 그렇게 했 다니까 목풀때 오, 어, 짜그래요그 자기들, 패밀리랑 비, 두, 바, 비, 두, 두, 두, 두, 두, 비,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Ding ding ding ding! Happy birthday to you! Happy i r t d a y 자,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a 어, d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저요? 저뭐 그냥 뭐나 진짜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겠어 아무 생각 안 n 지 그래? <웃음> 어. <웃음> 잠깐 m <형이> g 질문하니까 멈추던데. m g o i n 이렇게 딱 멈췄어요 <웃음> 뭐 그냥 많이 경험하고 많이 보고 많이 약간 그냥 스포츠도 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약간 시간이 금방 흘러가던데 음. 아나 일단은 너무 재밌었어 나는 뭔가를 많이 받아 보, 봤어 나도 내가 한 만큼 내가 공연도 했잖아 아 실크손이 네. 한 만큼 나도 봤어 그게 네. 나는 너무 영광을 공연을 응. 본다는 것 자체에서 너무 집더라 우리 공연에 약간 더 도움되는 부분이 생기나잖아 그렇지 그래, 배우는 게 응. 배우지, 배우고, 너무 많아 배우지 배우는 거 배우는 거지 멀었구나 열심히 하겠다 아, 뭐. 실크소이 미쳤고 말해봐 진짜 아무 제일 좋았어 태양아 만원왜 줬냐 윤기 형한테 만원왜준 거야? 만원 줬어? 어 내가 어, 위버스 보세요. 아 그래? 응. 다 설명했어. 응. 너 아니, 위버스 그냥, 자주 한다. 나안 추만이 만원 있길래 그냥 보이는 사람 줬어요. 나 그냥 명예를 내시. 한국이 언제 오냐고요? 저희는 내일 공연 끝나고 내일 모레, 그렇죠? 아, 이제 모, 모레 돌아가죠. 그쵸? 모레, 모레 돌아가죠. 모레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근데 시간 차이가 있어서 처음에는 아. 이틀 차이는 날것 같아요. 그렇지. 레이디 가가 콘서트는 정말 말 그대로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스타에 썼던 그말 그대로 정말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무대도 무대지만 무대 미이 너무나도 좋은 영감을 음. 받았다는 거. 원래 사실 태영이도 가려고 했었고 맞아, 네. 석진 형도 가려고, 가려고, 가려고 했었고 저도 가려 했어요. 저는 어, 지민이도 가려요. 응. 응. 어. 저는 내일 무대 때문에 응. 그 약간 그 부스터샷인가, 그러니까 응, 아, 그거, 링거 링가 그거가 시간이 애매해져가지고. 응. 너무 꼽아야 돼가지고 그호텔려 계속 있었어 어어 왔다 어, 어, 어, 보니까 진영도 네. 진, 진영도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게 되고 지미도 그렇고 여러명이 다 가려고 했었는데 저는 그냥 샀어요 그게 <웃음> 해가지고 <웃음> <웃음> 샀어요 어제는 어. <웃음> 그리고 매일 가면 공연 보면 은 음. 너무 음. 대단한 공연이니까 음. 이게 술을 꼭마시 뭐, 그렇지 아, 안 마실 수가 없지 네 취해서 거의 완전히 미쳐가지고 그냥 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맞아 맞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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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가려니까 나 갑자기 나 혼자 간대 아니 갑자기 내가 약간 조금 안 좋았어가지고 아쉽긴 했는데 뭐 어때 다음에 뭐다 다음 같이 응. 가요? 같이 가자 응, 어, 같이 네. 네. 가면 되죠 어디 갈래? 제제옆 단독 콘서트? 응. 어, 지미, 아 그... 지민, 지민, 다운독... 냄새 <웃음> 장난이에요 그럴 수 있어? <웃음> 그럴 수 있어? 슈퍼 <웃음> 두루루 여로 오르는 건 노래 나을까 여러분, 저 전체서 한기다한면서 생분들 이야기 왜? 아, 이게 하실 말씀 나누세요. 뭐 아, 음식에 대해 아, 굉장히 좋은 방식이다 야 음, 아... 우리 뭐해? 지금 네. 아니, <dış> too hot n d f i r e m a n too hot uh. mm -hmm. man too high. 빠바바바 오우 어, 야 이런게 잰이야? 네 와. 머리가 왜또 가까이 보니까 연결이 왜 불연장하네 불가 돼요 불가 시하다. 난네 둘이 뭘, 뭘 하면서 보고만 있어서 기분이 좋다. 빨리 갔으면 좋겠죠. <웃음> 여기 때, 사실 제방입니다, 여러분들. <웃음> 어떻게 하다가 제방에 모이 되세요 얼마나 방송했어요? 얼마나 했어요? 지금 한 30분 좀 넘었죠? 43분. 어쨌튼뭐뭐참 라스베가스는 좋은 영감을 받았다. 그리고 이게 좋은 추억과 시간이었다 약간 나한테는 이번 라스베가스가 굉장히 좀, 어, 좀 뜻깊은 것 같아 너희 내 말에 관심이 없지? 네 <웃음> 갑자기 왜 이렇게 런 감흥이 그렇지. 생겨야 된다고 친구들한테 너희들이 라스베가스에서 뭘 느꼈는지 있나? You know? 근데 진짜 나는 <웃음> 어. 내가 해을잘안 보잖아. 요예를 들면 쇼 같은 경우. Don't believe it. Just try. Right. 아, don't, right. don't, don't believe it. Just try. Right. Don't believe it. Just try. Right. Don't believe it. j u Don't believe it. s 골프 칠때 이게 해가 <웃음> 장난 아니야 너무, 너무 예뻐, 날씨가 어, 아 여기 네. 날씨 좋지 진짜, 날씨 진짜 좋아 장난 아니더라 와, 와 근데 진짜, 진짜. 얼마 전에 모그 모래폭풍 <웃음> 믿기지가 않더라 네. 진짜로 네. 날씨가 근데, 너무 안 좋았어 기상이 거의 내가 다 맞았지 음. 그리고 어떠한 스케줄이 있었는데 기상이 너무 안 좋아서 취소가 안 됐었어요, 됐었어요. 네. 뭐, 모래폭풍이 너무, 너무 심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이 취소가 됐. 촬영 장소가 보통 되게, 이게 약간, 약간, 약간 좀 희박하다고 하던데 이렇게 뭐모래코리게 있는 게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래요 남준이 말로는 그그 경고 네. 문자가 왔다고 하다가 던 어, 어, 어. 어, 왔었어요 야 되게 색 달라서 뭔가 왜? 구부려져 있는 게펴졌는데 약간 <웃음> 되게 느낌이 색 <웃음> 달라서 발카락이 내가 돼요. 보통 <웃음> 내가 피잖아 이렇게 <웃음> 내가 필거 아니야 나비 펴주니까 약간 오야야야아 촬영 장소 진짜 되게 멀었는데 두 시간 갔다가 죄송합니다. 2시가 되죠. <웃음> 아, 되나? <웃음> 뭐 모래폭풍을 보았어? 싫어? 나 진짜 감성 잘 모르고 있었구나? 너희들 언제 입고 했지? 저요? 28일이요? 네, 20, 28일 출국했어요. 한국에서. <웃음> I can't. 응. 응. 아, c a 우리 1 8일날주국했어응 3주는 아직 안 됐고 3주 우리가 딱 3주일 때 가는 거야 진짜 딱 3주네 난딱 적당한 거 같아 딱적당하거 어. 재밌었어 진짜 나 라스베가스에서 즐길 수 있는 거다 즐긴 거 같아 나도 즐긴 거다 즐긴 거같어 되게 재밌었어,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 아 라스베가스는 그래 좋은 기억으로 떠나니까 뭔가 다시 오지 않을까 같은 말을 계속하세요. <웃음> <웃음> <웃음> 형 오늘 못뭐 가요 형님. <웃음> <웃음> 형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웃음> <웃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 지금 씻고 왔는데요, 형님? 아저못 잤던가. 아 형, 아 아미 여러분들이랑 말씀 나누기 위해서 좀 하던 시절 같요 그러면 저도 안돼 안돼. 야그문잘 닫어. 한 명씩 가는 거야. 무더위 거. 노래 틀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지? 무더위, 무더위 노래? 여름노래? 여름 노래. 아. 좀 핫한 노래 틀어주세요 이런 핫한 거 핫한 노래? 음. 해리? 응. 해리 노래 좋더라 I want to b 그러니까 정국이가 <웃음> 오면은 요즘 계속 모이는 팬이긴 한데 응? 정국이가 왔네. 웬일이야? 난올줄 알았어 정국이가. 약간 거의 우리 네 명이 이번 투어에 맨날 모이는 거. <웃음> 너무 하면 십대 지금 뭐야 뭐야 갖 Today's TMI. 오늘 TMI 오늘 TMI 있냐 너? 응? 오늘 TMI 있어? 오늘, TMI가 오늘 나, TMI 딱 나, 없다. 아, 나나나 있다. 나나 그 뭐냐, 응. 그 골프 할 때마다 나 맨날 코디야 <웃음> TMI? 사람들이 나 진짜 엄청 용재를 해너 용재를? 응나 내가... 그러니까 잘한다 잘한다 해주니까 나도 자꾸 하게 되는 거 같은데 뭘? 골프라 사람들이 잘. 잘한다 잘한다 해주니까 내가 자꾸 하게 되는 거 같다고 또 잘... 잘. 어 잘한 거 같아 자, 내가 영어로 질문, 질문이 질문들었으니까 Today TMI Please, 라고 h u l 들 o me, s Too 그래서. much information, bro. Okay, bro. <웃음> I washed t up before I went out today. <웃음> 뭐 m t m I 고 i l l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근데 저는 이제 공연을 할 때는 항상 g 드 치크 끝나면 제가 씻습니다. 근데 오늘 처음으로 나가도 전에 씻었어요. 왜냐면 스케줄이 그렇게 짧여져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게 제 TMI입니다. 정말 솔선 TMI 아닙니까? 각자의 루틴이 있는 거잖아요. 그 네? 표정이 그냥 <웃음> 와나 이거. 아, <웃음> 아니 저는 네. 나가 나가기 전에 항상 씻고. 그니지 나도. 나는 항상 무대 전에 씻어야 돼. 그게 나의 루틴 중에 하나야. 근데 진짜 우리 카메라 각도 좀만바꿔볼래 어떻게 바꿀래 이제 살짝 올릴까? 응뭐 음. 어. yes. 없지? 이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이거를 싹 올려주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음. 됐다 아, 그냥? 형, 저쪽 앉아 볼까 이 정도면 세명 탑보이겠지. 어. <웃음> 그걸 그래, 각장할 거 하자 그냥 <웃음> 마음에 안 들어. 왜? 뭐? 뭐아 형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 아니에요? 아, 나 어떻게 했었어? 일단 형 마음을 방금 읽은 거 같은데. 응. 아야 원래. 원래 그래. 항상 콘서트 끝나고 오면 이런 시간이 있어 그치. 씻지도 않고 계속 이러는 <웃음> 어, 계속 소파에서 있어 계속 <웃음> 원래 씻고 나오면 되게 좋거든? 근데 이상하게 앉아 이상하게 근데 씻고 나 나랑... 씻고 어, 래서 핸드폰 맞아 어, 계속 이러고 있잖아 어. 여러분들 공연 끝나고 나면 항상 이러고 있어요 그냥 <웃음> 그거 있어 근데 어떻게 어. 보면 체력이좀 우리가 이제 조금 지나서 체력 이좀 떨어졌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비하면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 콘서트 끝나면 가방을 그렇게 메고 다녔었는데 음. 맨철 신발도 안 벗고 그냥 이러고 잤어요 <웃음> 잠들었어 그리고 또 어떤 적이 있었냐면 이렇게 우리 항상 그때 퇴근하자마자 밥을 먹었었는데 음. 밥 먹다가 잠시 기댄는데 잠든 거예요 나도 그런 그래. 적이 그래. 있어 근데 너는 아. 어렸을 때도 그게 좀 있었어 그래. 음. 국 먹어야겠다고 일어났는데 6시간이 지난데진짜로 <웃음> 라면은 뿔대로 다 불어있고 높이가 달라요 <웃음> <웃음> 가득 차 있어요 라면 <웃음> 보기 흉할 정도 <웃음> 와 이게 음식이야 <웃음> 불어 써져야 되는 거예요 불어. 그래서 아.. 아.. 아.. 아, 아 배부르다 아, 한입만 더 먹자야 되는데 6시간 차 진짜 <웃음> 그런 적이 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예전에는 참너 그런 적 있어? 침대에서 그냥 핸드폰 좀만 하다가 나도 모르게 잠들었는데 응. 아, 이제는 씻어야 되는데 했는데 아침인 거어 그래 그래 맞지, 맞지, 맞지. 맞지 너무 맞지 진짜 이번에도 있어 <웃음> 아 근데 나는 그거 못 참아 저 어제도 누워있다가 나 <웃음> <난> 아침까지 나그 <웃음> 아, 그래. 그냥 핸드폰 하다가 목이 너무 까슬까슬해서 아 가글이나 한번 하면 안 되겠다 <웃음> 생각이 들어서 아, 가글 해야겠다 아 아무도 얘기아 이제 가글 가을... 빛이 들어오고 있었네요 코튼도 <웃음> <웃음> 안 치고 빛이 들어오면요몇 시지 어한4 시간 잔다고 했는데 8 시간 잤어요 <웃음> 가글하게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양치하고 가글까지 한 왔어요 그때 양치 빡세게 하더라고 <웃음> 아 <웃음> <웃음> 빨래를 빨래를 나 바로 I 제아이 t know. 설거지, 설거지 아... <웃음> 미쳤지, 미쳤어 아, 가끔 이거 이거 성도 o n 서 씻고 그래요 don't k n 야 w 좀좀 o n t know. I d 이제 나온다 o w 나오네 참고 있습니다. <웃음> 네, 제 지민이랑 있으면은 뭐 거의 배꼽 뺍니다 저는 거의. 아, 제가 좀 비방용 인간인가봐요. <웃음> 아니야, 그렇지만 않아. 왜? 네? <웃음> <웃음> 야, 이제 1 시간을 해갑니다, 야해 여러분들. 네, 씻고 잠드는 것까지 딱 아무렴 하시면. <웃음> 우리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우리 침대에서 세명딱 아. 붙어가지고 여기에서 침대... 그래. 여기 소파에서 좀만 아. 기대고 있어볼래요? 눈 감고 누가, 누가 자, 먼저 자나 누가 좀 먼저 자나 <웃음> 볼게 예전에 달방 찍을 때셋다 음. 그... 그 뭐지? 푹신푹한거 음. 음. 그그 음. 그거 이거 가지고 진짜 잤잖아 토마토 그거 할때그라쿠만가뭐리라쿠만 그런 거 아니야? 뭐 풍선 같은 거였는데? 빈백 소파 음, 그런 거였던 것 같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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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매력이에요 근데 형왜 이만 큼밖에안 나와요? <웃음> 제 매력이에요 이게 고장난 거예요제 <웃음> 영상이 매력이에요 밑에 <웃음> <웃음> 고장난 거 아니에요? <웃음> 맞죠? 아니에요 제 매력이에요 여기 거. 영상 틀면 이렇게 어, 나오면 어, 뭐? 아 형이 일부러 이렇게 어, 찍은 어, 거예요? 이런 비율로 찍은 거예요 뭐 이게 인스타 함성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추억용이야 나 이러고 요즘 비디오 편집하잖아 옛날에 나 하듯이 음. 이 형은 훨씬 더 잘할 거야. 아니 나 아니, 나 그냥 편집해가지고 <웃음> 아미 여러분들한테 공개해드 싶어요 아니 그내 추억영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이게 있더라고. 내가 비, 요, 요, 요즘 비디오로 많이 찍잖아. 응. 그러면 이제 비디오가 되게 소 분할 분할이 되어 있을 거 아니야. 되게 그걸 그냥 한 한마디 뭉치는 거지. 그러면 맞아. 오히려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요, 그런 거. 같뭐어 내가 그래. 내가 하루에 있었던 뭔가 영상 찍었던 걸 이제 합치는 거지. 음. 그냥 붙이기게 많은 거야. 그 이렇게 뒤졸든가 대졸든가. 미졸고가 페이드아웃 음. 이런 거 해가지고 이 쓰지 마요 <웃음> 이제 물건 <웃음> <웃음> 그래서 그렇게 뭉치는 거요좋아고 깔끔하게 정리 여기의 시간은 현재 저녁 11시 44분입니다 진짜 저녁 11시 44분 우리가 이제 사실 여기 계시는 우리 아미 여러분들도 주무셔야 되니까 한 12시 내면 은딱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는 게 굉장히 좋은 그런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여주 지민 씨? 뭐 하시는 거예요? 세보자는 거예요? <웃음> 넌 진짜 네할일 하는구나 위버스 들어가 있는데? <웃음> 어 우리 음, 우리 V 라이브 켜놓고 이버스에서 만날래요? 나할거 <웃음> 없으면 계속 이러고 있어. 나 이거 그냥 이거 읽고 있어. 어? 나왜 로그 어댔지 <웃음> 야. 너무 안들어갔냐 <웃음> 아니야 그한 번씩 그래. 가입하라는데? 어? 아니야 그아 그거... 바로 들어가진다. 어. 왜 이래? 원래 그래. 최근에 10, 그를 1 10, 10, 일밖에 안 됐는데. 아 씨. 어, 하트. <웃음> 아이고, 우리 우리 <웃음> 아이고 우리 이모 닮았는데 우리 이번에 같이 살게 아이 우리 이모 닮았네 아 이모 보어싶 셀꺼야 <웃음> 그거야 나, 나 그릇 <그런> 안어 <웃음> 이거야? 나도 그릇 안어 제가 제가 그래도 그나마 너무, 너무 이렇게 하나가 약간 흰 소같이 그거 아니야? <웃음> 찾을 거야 그나마 이러면, 아 이거 오늘 왜이러게 되지? <웃음> <웃음> 힘들아 진짜 셀꺼 못 찍은 거 같아 아니야 근데 이건 이거 뭐야요 형? 얼마나 귀여워 아, 이거 뭐코 기름 떼고 있는 거 <웃음> 삐지 때문에 삐지 때문에. 아니 코 이거.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자 방금 <또 웃음> 소리 질러를 또 위버스에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웃음> 피드에 남겼어요. 피드. 아그아 그래, 아, 이게 이게 위버스도 팔로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치고. 아 울렸어. 지금 우리 위버스 팔로우 엄청나 1,400만 되는 겁니다 아, 신세... 한국 거리두기 풀렸어 아 이제 한국 가면 이 풀렸어요 형절하네요 아. 그런 뜻 없어요 술 취했... 야, 이거 괜찮다 여기서 댓글 보면 술 취했을 때 가장 말이 많은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술 취했을 때요 너잖아 어 그렇지 지민이지 지민이가 과하게 이상하게 말이 많아 너 수영하잖아 아니 그건 진짜 호병이랑너 한정인 거야 <웃음> 어, 너무 왜? 끊겨 얘들아 어떻게 끊겨 어, 뭐 영상 다시 올라갈 거니 어. 음, 미안하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집 되게 잘 보이고서 처음 들었데 그렇지? 음. 오빠들 딸기맛 갈치, 초코맛, 짜장면 둘중 하나만 골라봐요 안 먹을래요 <웃음> <웃음> 그만할게요 너무 싫은데 <웃음> 갈치가 먹고 싶어서 먹었는데 딸기맛이다 아, 너무 싫다 저는 이런 이상한 가정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있잖아요, 카레 아, 그 카레맛 카레 뭐, 카레맛 그, 뭐, 카레맛 뭐, 카레? 너무 싫어 그, 그런 그 가정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웃음> 인스타 뭐라 잘 오잖아 뭐모리 뭐예요? 대기가 응. 떨어지고 있다는데, 어, 볼래? <웃음> 대기가 떨어지... 오! 오! 오. 근데 이미 정국이가 다그 했대 그래도 아 어, 그래 그렇잖아요 그랬다. 우리 한국도 함성 가능하세요 이제 못가서 끄면 저그러면 한국 도착하자 비행기 내려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무튼 무슨 색으로 염색하고 싶어요? 요즘에? 너 염색하고 싶다 했잖아. 어. 갑자기. 나 어. 앞머리를 그러니까 잘라볼까. 이렇게. 아무것도 안 자르고 앞머리만 눈썹 위로 잘라볼까 아니면은 염색을 할까 이 생각했다가. 둘다 하는 거 어때? 괜찮을 거야. 음. 너너 그냥 너이 머리 길이면은 나는 그냥 탈색한 머리 있잖아 노란색깔에서 음. 좀더 빠진 거 되게 예쁠 거 같아. 내가 탈색을 안 해봤 안한지좀 됐다 보니까. 너 그냥 이렇게. 탈색만한 머리를 해본 적 있나? 응 노란색 아 네. 무지개 어때? 나 했던 음. 거? 너 무지개 했어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웃음> <웃음> 지금? 너 누빛만 봐도 막뭐 웃음이 나온다 이거 촬영 안 같이 살겠다 아주 평생 너무 뭐 좋지 지금. 내가 지금 댓글 쓰기 힘드니까 말로 설명해줄게요 <웃음> 왜 힘들어요? <웃음> 왜요? 이거 지금 나와나? 이거, 이거 보이나? 이거. 이거 이거 촬영 아니에요? 아 그게... 이거 정국이랑 여행가 가지고 서로 옷 입혀주고 싶어 아, 왠지 정국인 것 같아 정국이야, 정국이 왔어 얘안 울리가 없어, 이거. 그렇지, 안 울리가 없어 그래 운동했냐? 네 <웃음> 아, 진짜? 끝났어? 황싱하고 정국아 형 먹어버렸다 스파링하고 끝났어? 밥 어, 응, 먹었어, 형 일로 와 일로 와, 야, 흘리지 마라, 대박이다 형. 안녕하세요. 하이 아 살도 빼야 되는데 뭐... 먹었어? 먹었어? 예 진짜. 미안하다. 아니 눈 앞에 있으니까 먹게 됐다. 짬만 먹었어 짬만. 야. 아나 급조. 나 오늘 운동도 못 하는데 아 너무 짜만아 맛있는데 장난 아니다. 여기 여기 약간 방구냄새 나지 않냐? 아니 너무 맛있는 냄새 나는데나 약간 홀릴 네. 뻔했는데. 김치 안녕하세요. 그래서... 안아 그래서... 너무... 아, 진짜 힘들다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이거 이거 버르지 마. 왜? 너가 이거 다 공개했더라? 뭐? 네 그림 아 사진. <웃음> 사진 사진 사진 <웃음> 사진 너 진짜 운동했어? 응, 복싱 그 밑에 치고 오. 스파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근 운동이랑 등 운동이랑 와 진짜 대단하다 형형 <웃음> 형. 진짜 나도 진짜 복싱 복싱 한번 해 스파링 한번 이해 한번 해가지고 해봤거든. 어 되게 재밌어. 아 나도 하긴 했었는데 정국이한테 배워가지고. 아니야 그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아니, 형의 네. 재미를 위해서 그냥, 아, 그냥 같이. 해준 거지. 아 쌤이랑 하니까 달만. 아 그래. 지민형도 아, 네. <웃음> 복싱 시작한대요. 예 같이 할 사람이 생겼어요. 아아내 동생들. 근데 아직도 안 씻었네. 나도 급히 아, 그래. 났어. 지금 그래. 한 시간째 켜놨어. 아 그래? 야, 이, 야 어느 정도 시간이 넘어가면 씻기도 힘든 거 알아? 난난 이제 많이 썼어. <웃음> <웃음> 여러분 이 상태에서 내려올라가. 그 <웃음> 이게 문제 이게 왔, 이게 진짜 바로 와서 씻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자고 일어나서 수정 볼 거야. <웃음> 근데 우리 방송국에서 엄청 그잖아요 <웃음> 어. 새벽 가지고 하고 돌아가서 씻고 다시 하기에는 일곱 명이 또 많으니까. 아, 너무 그렇게 약간 좀와 여기 냄새 애매했지 미쳤어? 와 이거 쫄면 냄새야? 저기 보쌈 좀좀 보쌈 아 보쌈. 아, 보쌈. 보쌈. 좀 먹을래? 아는아안 먹지. 단백... 단백질 보충 한번 해. 아이스크림이데 응. 아이스크림 먹을래? 나 내일 먹을래. <웃음> 내일 더 <웃음> 나은 <웃음> 어? 아, 그래서 나아 <웃음> 러닝 나이너들 뭐, 뭐, 뭐, 뭐, 근데 구나 응. <웃음> 자. 우리가 아, 이제 아. 우리가 사실 이제 12시에 정리를 하기로 했어 네 들었어요 못 들었어? 네 어떻게 들었어? 어, 앞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시오 진짜? 12시까지 한다고 하길래 어. 그프로그램들어지인사로 왔어요 근데 우리 1시간 한 한적 있나? 1시간 음, 음, 아, 많지 아 그래? 1시간 짧지 두시간단지 <웃음> 너도 임마? 2시간 한적 왔다고? <웃음> <있어. 웃음> 난 2시간 있어 2시간? 뭐뭐 응. 했는데? 그냥 그이 로그인의 가사실에서 아럴때얘 노래 부르고 노래 부르고 어, 지금 아 저, 그거 지금 정국이 약간 숲에 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웃음> 아솜발에 향기. 챔챔 챔. 뭐야 그요? 뭐가지? 네시서 사진 한번 찍으라고. 자 내가 내가 아빠 각도로 보여줄게. 우리 아빠 사진 찍을 때 항상 이렇게 찍는다. 약간 그그 약간 우리 우리 부모님 세대. 하나, 사진. 둘, 셋. 아, 형 진짜 아빠가 우리 아빠, 영상통화 이렇게 왔더라. 응? 형, 아빠, 이궐이거예게이 게임을. 이 게임을. 게임을. 이이게이게이게이 게임을. 이게이 게임을. 이이 게임을. 이이 게임을. 이 게임을. 이 게임을. 이 게임을. 이 게임을. 이 할머니 사진 때가 되게 잘 찍었어. 아네 허스가 장난이야. 알지. 우리 할머니는 내가 그뭐 언제지 할머니 생신 날인가 그 문자를 이렇게 길게 써가지고 보냈어. 응. 그래서 내가 한번찾아가서 할머니 저그 문자 보낸 거 확인하셨어요. 까 그러니까. 문자 언제 보냈지 <웃음> 확인해 보니까 이때 <웃음> 문자 이런 거할줄 모르셔가지고 어 졸리다. 시권쯤 아, 사람 잘했어, 있어가지고 적으로에서면 위가 그래. 안 좋은 거거 어, 그래? 여기 안 좋은 거 같아 기억. 사과랑 있아저씨들 <웃음> <야>, <웃음> 잘못 써가지고 올리는 듯한 느낌으로 나 기억 아, 알지? 알저씨 감정 진짜 모르네 뭐 <웃음> 어, 어디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말고 알겠어, 여기 뭐 약간 명언 같은 거 잡아야 돼, 명언 그 <웃음> 어. 같은 거 뭐라고? 삶이란 앞으로도 계속되는 것 <웃음> <우리> 삶이란 <웃음> 앞으로 계속된 것 그거하고 <웃음> 점점점 해야 점 아니면 우리의 추억 점점필요해 점점필 우리의 추억 아 어, 맞아 그거지 어, 맞아. 그거지 점점점이지 <웃음> 점점점 점점점이지 근데 뭔데 뭐 하는 거야 아씨 감성 <웃음> 아재 감성 <웃음> 우리 그 어, 그냥... 여기 눈 가리는 것도 <웃음> 너무 좋아, <웃음> 너무 좋아? <웃음> 눈 가리기 나 p e r 한 감성 갑니다 지금 <웃음> 한명안 나와주고 누가 하면 초점 나가있고 그리고 화면이 약간 뿌에안 닦여있어 왜냐면 전화 받으시느라 그 화면을 못 닦으신 거야 아 어, 그 기름이 이제 녹여져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아 <웃음> 진짜 너무 와 <웃음> 잘한다 <웃음> 와 여기 냄새가 사라지지 않네 그래. 원래 보통 적용되는데 너무 심하냐? 아니 너무 좋아요 너무 지금 약간 침샘을 엄청 잘했어 <웃음> <웃음> <웃음> 아땀나난 먼저, 먼저 나 먼저 시스로 간다. 어가 가. 나나 시스로 갈게. 나는 형은, <웃음> <쉬스러, 웃음> 어? 형은 한기 멤버이기 때문에 셋이서 진짜 셋이서 마무리. 우리 거야. 멤버는 우리 멤버는 네 명에서 시작해서 네 명에서 끝나야 되는 거야. 그래 <웃음> 그럼 그래, 다 같이 마무리. 해다 아, 아. 같이 마무리. 자 한마 한마디 한 먹. 자 우리 3행시 아니다 한마디 어, 한마디 아니지. 4행시. 그냥 네 개를 하자. 뭐를? 어 쓰고 어, 하삼. 수고 했어. 아, 나 3행씩 4행시 할게. 이런 거. 아이치. 한 명씩 하면 되죠. 형 그럼 응. 그러 놓고 어떻게 살아갈라고. 글쎄 그래. 있지. 딱네 글자 누가 제시해 봐. 어. 아포 방포? 아포 방포? 앞. 아, 누가 아, 먼저를? 나 마지막만 하닌데알것 같은데. 밤이 불에가 봐. 그럼 내 아아가. 나. 내가 아너 포해. 야아 아포 방포 하자. 나내아너 포? 응. 그럼 내가 포할게. 너... 그래? 그럼 응. 내가 방해. 방. 오케이. 아포 방포. 그, 음. 그, 아, 야, 말은 이어지자 그래도. 네. 그래. 좀 뜯길게. 아. 아버지가 나를 나시고좀 <웃음> 인사 인사 인사를 <웃음> 사행시로 하는. 사행시로 하는 아, 인사. 아, 인사를, 아. 인사를 인사를 아. <웃음> 아버지. <웃음> 뭐 하자. 아. 아. 음. 아, 아주 많이. 톡. 오래 오래 멋포 쉽지 않지. 아주 많이. 어, 포상을 받은 것 같아요. 어. 방. 방 방탄소년단과 아미가 이런 포상을 받아 거예요. 저는 도무지 이게 이런 포상을 이 정도로 받아야 되는지 저는 아직까지 굉장히 은분이 들고 신기하고. 어쩌면 또 설레고, 어쩌면 두근거리고. 이게 마지막인 사 아니야? 하 여튼 굉장히 그런 마음입니다. <웃음> 자, 포. 야, 가 너무, 너무, 종지부를 찍어봐. 포, 포, 포레버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원히 함께하고 또이 기쁨을 영원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좋은 밤. 그래서. 멋있는 거 네가. <웃음> <좋아. 웃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들 라, 라이브 음, 진짜...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이제 뭐 씻고 몸 관리 제대로 해가지고 내일 또 마지막 공연 최고의 공연을 보여드리기 위해 또 휴식을 하고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하트 아, 그 남순 살이 찐거 같네 저쌈 잠깐 먹었다 오늘 하트 하나 둘셋 하트 <웃음> <웃음> 하나 둘셋 하트 하 하트 자 조금 꾸세요 안녕 주무세요 <목소리> 야, 야, 야, 안녕. 야, 야. 아니, 너 터치 같이 하면 안 눌러져, 임마! <웃음> 야, 야, 야. 아이, 어이. 안녕! 아니, 아니!